최근에 청약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어가면서 서울마저도 미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청약 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민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내집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살치채널 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이게 하시... 첫 촬영이다 보니까 네. 아, 저도 약간 예, 네, 어색합니다. 아, 괜찮, 괜찮습니다. 예, 네, 대표님,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안 어색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대표님은 제가 그 예전에 마리텔에서 처음 뵙고, 예, 그때 뭐 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오.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옆에 아, 있으니까더 더 신기합니다. 지금은 더 재밌어졌습니다. 아, 더 재밌으셨나요? <웃음> 업그레이드가 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냥... 다이렉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인데 서울 내에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네, 네. 자 그런 곳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미계약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미계약분이면 무조건 쭉축해야 된다. 음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자바라 이제 폭락이 시작이다. <웃음> 이제 다 끝났다. 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서로 양쪽이 다 극단적인데 아, 네. 둘다 맞을 수도 있고요 음. 둘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게 이제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음.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선당후곰이라고 했잖아요 아, 먼저 당첨 당첨이 먼저 되고, 되고? 네. 나중에 좀 고민하자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거나 해도 다 올라가니까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의 문제지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먼저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바뀌었죠 선공후당 아, 먼저 고민하고 먼저 나중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첨이 네. 되자 라고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조건 사기만 하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음, 이제 서울이나 음. 수도권, 지방으로 이제 거의 트렌드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음.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전처럼 그냥 주줍해서는안 되고 좀 골라 가면서 좀 먹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은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인어 왕자입니다 아, 숨을 안 쉬고 아. <웃음> 아 그러면 네. 자 이제 다시 좀 돌아가봐서 네. 이제 분상제가 아닌 곳들 있잖아요. 음. 그런 곳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음. 네네네.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비싸겠죠. 그렇죠. 우리가 선공후단이잖아요. 네. 고민할 땐뭘 고민하겠어요? 그렇죠. 기준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할 때 네.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을 받을 때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집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네. 하는데 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기존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선생님 아, 아... 저는요 안올라도 좋으니까 떨어지지만 않는 집을 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네. 개구라뻥이잖아요 아... <웃음> 왜? 아니 안 떨어지는 집은 전세예요 왜 아... 취득세 내고 보유세 내고 팔때 양도세 내고 남으면 양도세를 내겠지만 그거 왜 사? 안오르는데 사실 올랐으면 좋겠죠. 올랐으면 네, 좋겠죠. 그렇죠. 많이 오르느냐 좀 네. 적게 오르느냐의 차이지.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뭐 이왕이면 많이 오르는 게 좋죠. 많이 오르면 좋은데 그건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 그렇죠.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뭐하라하느냐 입지. 음... 입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뭐 인프라가 좋으냐? 뭐 교통이 좋으냐? 다 좋아. 결정적으로는 가격을 따지잖아요. 그쵸. 가격이 얼마 정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더 올라가느냐는 이제 뭐 시장 가치, 시장 흐름을 봐야 되고 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가격이잖아요. 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일단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저렴하잖아요. 네네. 그게 80% 수준이든 60% 음. 수준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네. 가격 경쟁력은 좀 부족하다. 음. 굉장히 고민에 빠지죠.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어때요? 아 저렴 안 해도 돼왜 앞으로 더 올라갈게 많은 미래가치가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괜찮지만 보이니까요, 올라가니까. 지금은 불확실성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가치라도 좀 저평가가 되면 좋겠는데 현재 가치가 부작가 상한자가 적용이 안 돼서 좀 다소 높기라도 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민이 되죠 오히려 선택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안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가격으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들은 그그 보면... 머리가 좋거든요 아. 그게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월급 그쵸, 받고 하는데 네.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얼마가 적정한지 다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높아지면 많이 벌겠죠? 대신 인기는 떨어지고 미분양이 나겠죠 아 그렇죠. 네. 네. 건설회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게 미분양이거든요 무섭죠. 그게 뭐 10% 네. 20% 수준이면 괜찮은데 음... 50% 이상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음... 나중에 떨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니까 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고분양가는 위험합니다 미분양이 날 정도로 고분양가는 절대 안되고요 음... 저분양가로 가면 완판은 되겠죠 빨리 그렇죠. 완판은 되는데 야. 좀더 올려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음. 너뭔 짓을 안겨? 담당자들은 굉장히 한마디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적당한 수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해 마로. 그런 가격을 나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네네. 딱 책정을 합니다 그게 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절대 분야가 상한제 같은 공공의 힘으로 눌러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시세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 그럼 결국에는 단지 별로 그냥 개개로 판단해야 을 되네요 그렇죠, 각자의 가치감도 없네요. 따라야 되고요 네. 아, 나는 그래도 상승장 좀더갈 거야 라고 배팅을할 수도 있고요 아자기배팅에 따라서 결정을 그쵸.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가족들이 있고 좀덜 올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행 할 거야 음.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내집 마련 하는 게 맞고요 음. 당장 집이 별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20대야 그렇죠 결혼 계획도 없는데 그냥 시장 분위기가 막 올라가니까 너도나도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음... 나 혼자 미싱아웃 될것 같은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네.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사정에 따라서 음... 선택과 집중 여러가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그래도 말,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나 무조건 할 거야 음. 이런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점이 안 되면 사실 이런 분들은 음. 그림에 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아, 그걸 <웃음> 그런,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음, 네. 안 해도 되는 고민. 네, 안 해도 되는 음. 고민인데. 자 그렇다면은 음. 서울이라면 몇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골라갈 수 있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와 그걸 어떻게 알지? 아, 서울이면 <웃음> 몇점인줄 어떻게 알아? 서울 이 <웃음> 얼마나 넓은데. 그러 그렇죠. 점수가 네. 나올 수가 없는데 네. 한참 막 과열일 때는 뭐. 가점제가 84점 만점이거든. 만점이 그러면 84점이다. 4인 가족 기준에서 보면 68점인가, 69점이 만점이에요. 네, 69점이 만점. 69점이 만점이거든. 네.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부양 가족을 늘리거나 뭐좀 해야 되는데 69점 만점인데 69점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있었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과열일 때는 선당후곰일 때는 음. 69점 만점도 위험하다 음. 안 됐는데 최근 같은 분위기는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좀 안정이 되면 한 네. 60점 이상도 의외로 인기 있는 지역에 굉장히 당첨이, 당첨이 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나? 우리 2018년, 네. 2019년만 하더라도요 50몇 점이 강남에 당첨이 되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 입주하는 아파트 가서 네. 촬영이 있었는데 가서. 네. 그집 보여주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총약에서 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가점이 높았겠네요라고 하니까 54점이었다고 합니다. 소름 돋습니다. 그렇네요. 2018년, 19년만 해도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 한 50점 이상이 돼도 또 서울의 인기 지역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될 수도 있으니까 분위기 따라서 5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네.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30몇점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심심하면 넣어보셔도 돼요 돈안 들어가니까 음... 그렇죠돈되는건아니에요 우리 로또 알겠어요. 사면 5천원이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공인인증서 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 그냥 네. 인기 지역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주변의 친구들이 야 나도 한다 너도 음... 한번 해봐 이거 진짜 해봐 이런 단지들은 그냥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잖아요자 근데 이제 무적정 싸다고 음. 생활권이 아닌데 청약을 예전에는 했었죠. 무조건? 네 음. 입지가 좀 떨어져도 예를 들면 동탄이 아니어도 동탄 이름이 일단 붙으면 은 청약을 <웃음> 아뭐 맞아요. 하시고 그런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게 나왔었는데 음.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 생활권이 아닌데 음. 하,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음. 생활권이 맞는데 이게 좀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왜못 버텨요? 그러니까 좀 하락기라고 하면 아 네, 외곽이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그런 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시원한 물한잔 마시고요 아 마음의 안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가 트렌드가 네.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성공후당이라니까 요 네. 이제는 먼저 당첨돼도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도 내가 거주할 집이면 목표가 있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라내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1주택은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사고 안 난다고 해서 보험 음... 안 가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야죠집 그러니까 네. 하나 있으면 내 가족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잘 거주할 수가 있고 음... 내 직장이 그 근처라든지 네, 네. 내 생활권이 그쪽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필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 사는데 이제 아, 좀 거리가 먼데 아, 그냥 불안하니까 서울은 네. 안될것 같고 그냥 네, 네, 네. 지레짐작으로 안될것 같고 그냥 친구가 그 동네 사는데 뭐, 하니까, 야, 너도 해봐. 막 하니까, 한다? 저는 이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음. 반대, 반대. 왜냐면, 하 식으면은요, 우리, 에그프라이론 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또, 뭐, 뭐예요? 애가... 에그프라이론는 뭔가요? 아, 아, 이게, <웃음> 우리, 계란. 네네. 계란 프라이 하면 중간에 네네. 노른자가 있고, 네네. 바깥에 이제 흰자. 저는 흰자 좋아하는데, 네네. 흰자가 빨리 식으니까 먹기가 편하거든요. 어... 근데 노른자는 좀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노른자 먼저 이런 먹으면, 현대죠. 아, 현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른자가 오래 가거든요. 음... 핵심지가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와도 좀더 오래 간다. 좀더 버틴다. 네. 버틴다. 그러면 핵심지가 어딜까요? 어, 강남인가요? 작게 네. 보면 강남이고, 네. 좀더 넓게 보면 서울이, 서울이 될 곳.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외곽부터 식는 거는 맞는데, 우리 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네. 시절에 네. 2006년도, 2007년도에 꺾였거든요. 버블 음... 세븐이. 그때 그쵸. 버블 세븐이 트렌드였잖아요. 네네네. 뭐 평촌, 뭐. 분당, 네. 뭐 강남, 이런데. 그런 지역들이 용인도 그렇고요 막 과외되다 2007년도부터 꺾였는데 외곽부터 송도, 네. 뭐 동탄, 음... 뭐 이기신도시들 이런 지역들부터 꺾였고요 강남은 언제 꺾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좀더 갔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2년 정도에 좀 많이 꺾였고요 한강 르네상스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뚫고 올라갔거든요 음... 그렇다면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음... 앞으로도 만약에 네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침체기가 온다면 저는 외곽지역부터 좀 먼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보면 송도라든지 동탄 신도시 지역들이 청약경쟁률도 그렇고요. 약간 좀 하락세를 잠깐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대세 하락이냐는 대세 하락이냐, 지켜봐야 네. 되는 거죠. 지금 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응은 외곽부터 온다. 그렇게 본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외곽부터 그냥 어, 나는 이 정도면 가점이 낮으니까 경기도 외곽에 나 그냥 네. 당첨이 될 거야 음.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냐가 첫 번째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음.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면 우상향을 하겠지만 굳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앞으로 몇년 있으면 3기 신도시 물량들도 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는 3기 신도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 꼭, 꼭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분들 하면 준비 좀 했다가 몇년 있다가 3기 신도시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게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좀 이제는 좀 버리시고 차분하게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셔서 조금 조급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촬영이라서 살짝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말씀 잘해주가지고잘끝것같습니다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김인만 소장님, 네이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